음.. 무슨 느낌이냐면 물고기바다된 대한 사랑 그리고 새들이 하늘 대한 사랑 그리고 제가 무대에 있을 때캐러분들 대한 그런 사랑 다른 말 표현하자면 저는 감사하다 어, 나를 좋아해 준 사람, 나를 싫어해 준 사람 나를 친절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상지해주는 사람한테 그냥 모든 제 주변 사람한테 그런 말을 쓰고 싶습니다.